동원아, 이제부터 모든 날이 무더울 거야. 아. 네, 정동원님 드디어 기지개 끝났네요. 지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는 진정한 청소년으로 거듭나는군요. 지구탐구생활 스리랑카의 무더위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네요. 힘들 죽을 것 같아요. 어. 어. 동원아, 동원아! 어. 밥을 먹을 수 없을 거야. 스리랑카 하면 무척 더운 곳이죠. 이런 곳에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한다는 교훈을 주는 아주 진리의 말을 하는군요. 무거운 의자를 나르고 양도위로 물을 푸고 하는 니은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집에 가게 해줄게. <웃음> 이렇게 해서 그 무더운 여름날 악조건을 이겨내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다는 스토리의 궁금증이 유발되는 프로 같습니다. 지구탐구생활은 미스터트롯의 탄생주인공 서혜진 pd와 손을 잡고 야심차게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구탐구생활은 세계 곳곳의 평범한 이웃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현생을 돌아보는 글로벌 생존 버라이어티 예능 프로그램이다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우리 이혼했어요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서혜진 pd가 tv 조선 퇴사 후 설립한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개그계의 대부 이경규님과 출연을 하다는데 실질적으로 동원님이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반응들을 보면 지구탐구생활 대박나세요 라든지 지구탐구생활 갑자기 행복이 마구마구 밀려오는 히읗. 울동원이 하고 영원할 거야 초록색 하트 등등 댓글이 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